안녕하세요. 돈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내년 7월부터, 구체적으로는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이 적용되죠. 그것을 바탕으로 2022년 8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건강보험 2단계 개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2단계 건강보험료 개편은 올해 2021년 소득, 그러니까 한달 남았죠. 2021년 올해 12월까지의 소득 또는 재산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결정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방송에서는 첫 번째 건강보험 2단계 개편 자 국민연금만 받아도 또 월세만 받아도 건강보험료가 매달 20만원, 30만원 물론 지금까지 지역가입보험료 또는 피부양자 직장소득 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았거나 또는 이미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서 내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단계 개편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분이 한분도 자칫 잘못하면 2단계 개편에서 탈락되므로 지역가입자로 졸지에 전환되고 그 결과 매달 20만원, 30만원 정도에 이르는 건강보험료를 낼 수도 있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데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내년 7월 2단계 개편 지금 보시고 있는 것처럼 소득기준, 그 다음에 재산기준이 지금까지에서 내년 2022년 7월 2단계 개편때 많이 바뀝니다. 물론 월세 소득 받으시는 분들, 지금 아마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계신 분 가운데 월세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분도 계실 건데 그 기준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내년 7월 2단계 개편은 올해까지 2021년 12월까지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내년 7월에 달 적용이 되고 그 다음 달, 바로 8월 달부터 부과가 됩니다. 자, 건강보험료, 소득, 재산, 월세 기준에서 월세 기준은 이미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니까 이따가 한번더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닥 내년 7월 개편에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미 부과되고 있으므로 또 소득기준, 재산 기준이 많이 바뀌었는데 특히 강화되었죠. 그러나 재산을 어떻게 조금...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재산을 갑자기 줄이는 것 예컨대 비싼 집을 팔아서 싼 집으로 이사 간다든지 예컨대 그것은 대단히 힘들죠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남아 있을까요? 소득부분이 남아 있죠 소득부분은 12월 한달 동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예컨대 커트라인이 있죠 많은 차이로 커트라인에 걸려서 피부양자 기준에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탈락할 수도 있죠 또한 소득이든 재산이든 특히 소득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데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연금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 사업소득은 참 어떻게 조정하기가 힘들죠? 그렇지만 금융소득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방송에서는 1부에서 내년 2022년 7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부에서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기준 그 가운데 특히 금융소득기준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지를 2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건강보험 개편은 꼭 한번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면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소득, 특히 이 소득 부분에 대한 적용을 올해 못했더라도 내년부터라도 바뀐 제도에 따라서 준비를 하면 후 내년에 다시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도 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이번 기회에 특히 금융소득 부분을 어떻게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건강보험료 보면 우선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계속 표에 보고 있는 것처럼 줄어들고 있죠. 음, 2017년도에는 피부양자가 2 6 0 0 0 0명에 이르렀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4년 전이죠. 그 다음에 계속 줄어듭니다. 2018년도에는 2천만 명 이하로, 1900만 명대, 그 다음에 2020년 지난해에는 1800만 명대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는 것은 스스로 지역가입자가 되어서 보험료를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요, 피부양자에서 만약 탈락한다면 내가 부담해야 하는, 내야 하는 보험료는 대략 어떻게 될까? 물론 개개인의 재산 및 소득 내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대체로 이 같은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예근데 시가 15억 원 아파트, 그 다음에 국민연금 월 90만 원 받는 은퇴생활자 이 정도 되면 어지간한 서울 거주자는 다 해당되겠죠. 자, 현행에는 지금까지는 자녀의 직장보험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했는데 내년에 월 23만 원 정도 건강보험료을낼수 있다. 또 시가 7억 원 주택, 공무원연금 190만 원 받는 은퇴생활자. 시가는 좀 떨어지지만 서울이 아닐 수도 있고 경기도권일 수도 있고 다른 지역일 수도 있죠. 다만 공적연금이 많죠. 190만 원. 190만 원을 12달을 계산하면 2천만 원이 넘는다는 소리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자녀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했지만 내년 개편이 되면 월 22만원, 즉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이 같은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확인해 볼수 있을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가보시면 모의계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캡처를 떠났는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가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체크해 놓은 거. 보험료 계산기가 있습니다. 보험료 계산기를 체크 클릭하면 바로 지역보험료 모의 계산하기라는 페이지가 있어서 이것을 상세 보기 클릭해서 좀 복잡합니다. 구체적으로 입력을 하면 내가 부담해야 되는 지역보험료,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 2022년 2단계 적용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되어 있는데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크게 달라졌는데 소득요건은 그동안에는 지난해까지 소득기준 연 3,4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즉 건강보험을 안 내도 되었는데 이것이 2천만 원으로 크게 낮춰집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만 올해 소득기준, 올해까지의 소득기준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바로 건강보험피부양자에서 탈락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된다. 동시에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1원만 있어도 바로 탈락입니다. 사업소득이 1원만 있어도 탈락이고 사업소득이 없어야 된다는 조건에서 연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미등록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할 수도 있죠. 이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또, 사업소득자로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장애인이라든지 특별한 경우에도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소득 요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연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또, 사업소득이 1원도 있어도 안 된다 이것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재산요건 자, 재산요건으로 가면 지금까지는 재산세 가표 9억 초과는 무조건 피부양자 탈락 이것은 동일하고요 다만 그 아랫구간 아랫단에서 지금까지는 5.4억원에서 9억원까지가 재산세 가표 구간이었는데 내년 바뀐 것에 의하면 5.4억 원이 아니라 3.6억 즉 3억 6천만 원으로 훨씬 내려갑니다. 즉 지난해까지의 재산세 과세 가표 기준은 5억 4천만 원에서 9억까지 에서불러스그 다음에 연소득이 천만 원 초과하는 분들께만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탈락됐는데 내년 개편 안에 적용하면 이 재산세 가표 기준이 5.4억 원에서 3.6억 원 억은, 즉 3억 6천만 원으로 크게 내려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아웃된다. 무슨 말입니까?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죠? 이제 인정요건 기준이 중요하겠죠. 특히 재산. 이 재산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나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자, 재산세, 부가대상, 부동산은 단독 소유하거나 가족 또는 부부, 공동 소유 자산들이 다 포함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 금융재산은 재산 항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재산은 재산 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대신 금융소득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은행에 1억이 있고 10억이 있다. 이 자체가 재산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대신 1억 또는 10억 원이 은행에 있던 정권회사 펀드로 있던 어떤 행태로 있던지 간에 거기에서 무언가 이자가 생긴다, 배당이 생긴다. 그것은 소득이죠. 어, 금융소득으로 적용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 어떤 금융소득이 유리할까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야기는 다음 2부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재산세 가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가나 공시지가 이런 것이 아니라 토지는 공시가격의 70%. 주택은 공식 가격의 60% 이므로 대략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세 기준은 재산세 과표는 대략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 알고 있는 시가의 50% 60% 정도을 주 적용하면 건강보험 부가 대상자를 판별하는 피부양자 조건에서의 정하고 있는 재산세 과표 기준을 얼추 추정해 볼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득 부분입니다. 자, 어떤 소득이 인정될까? 어떤 소득이 피부양자 자격 기준에 인정될까? 알고 있는 것처럼 연금, 공적연금, 그 다음에 금융소득, 금융소득, 근로소득, 뭐 기타 이런 소득들이 다 연간 소득에 포함됩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내년 부가 대상 기준은 뭡니까? 2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되는데 그 2천만 원에 지금 말씀드린 공적연금, 금융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합산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공적연금 이 부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적연금은 인정요건과 근보 반영기준 구분이 중요합니다. 간혹 이것을 혼동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예컨대 공적연금을 건강보험료로 환산할 때 건강보험료 적용소득으로 볼 때는 공적연금을 100% 반영하지 않고 만약 100만원의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등의 공적연금을 받았다면 100만원 소득으로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올해까지는 30% 소득자로 인정합니다. 내년부터는 2단계 개편에서는 50%로 적용되는데 그것은 피부양자 탈락 조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피부양자 탈락 요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내가 연금을 연금만 연간 2천만원 한달 기준 190만원 정도 받았다면 탈락된다 그런데 탈락되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구체적으로 보험료를 계산할 때 계산할 때는 공적연금의 지금까지는 30% 내년 이후부터는 50%만 소득으로 반영해서 계산한다 이 뜻입니다 자, 이 부분 구분하시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소득자는 무조건 탈락입니다. 1원의 사업소득은 있어도 무조건 탈락이다. 연 2천만 원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탈락인데 단,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로 장애 상위 등급을 받은 사람 또는 무등록사업자,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 없이 사업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연간 500만 원 이하는 괜찮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고 자 월세 기준은 뭐 지금까지도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월세 소득 탈락 기준 마찬가지죠. 동일합니다. 이것은 개편하고 상관없습니다. 현행 그대로. 자이 부분은 그냥 공식적으로 왜 얻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분들은 연간 천만 원 초과하면 안 됩니다. 월세 소득이. 자월 기준으로 따지면 월 83만 4천 원을 초과하면 바로 연 소득 2천만 원하고 상관없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 지역가입자로 전환 보험료 냅니다. 마찬가지로 미등록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 같은 경우 또는 지자체에만 등록한 경우 있죠. 이 같은 경우에는 연간 400만 원 초과하면 월세가, 월세 소득이 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 구체적으로는 월 33만 4천 원 이상이 되면 즉, 33만 5천원부터 바로 탈락이다. 자, 3주택 이상은 보증금 월세를 한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세는 기본적으로 반영이 안 됩니다만 주택이 3채 이상일 때는 보증금을 월세로 한산해서 이자율로 따져서 조금 전에 83만 4천원 또는 33만 4천원 이 기준에 적용되는지를 따진다. 이 주택까지는 괜찮다 이 말입니다 보증금만 받아 있으면 물론 (9억은) 이상이 초과되면 안 된다 그것은 알고 계시겠죠 자 이제 금융소득으로 가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은 먼저 세전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제 금융소득이 있을 때 세후, 세전이 있는데 즉 15.4% 일반적인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하는 세전, 세금을 떼기 전에 해당 상품 또는 투자로부터 받은 이자 또는 배당금 그 자체가 금융소득에 합산됩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예금이자, 또 EL에서 수익, 주식 배당금 이런 등등이죠. 따라서 금융소득은 어떤 소득이 잡히냐? 원천징수되는 금융소득 자 원천징수되지 않고 분리가세된다든지 비가세된다든지 하는 소득들은 잡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금융소득에는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원천징수되는 금융소득이 잡힌다. 반대로 원천징수되지 않거나 즉 비가세거나 분리가세되는 상품들은 금융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고 자 이것은 바로 다음에 2부, 2부 건강보험 안내는 금융재택 그 6가지를 제가 설명드릴 건데 그것에 대한 약간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요.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이 있는데 재산요건을 조정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집을 갑자기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재산요건을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고 소득요건을 조정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또 소득이 높은 것을 줄일 수도 없잖아요 그죠 대신에 금융소득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의외로 많다 그래서 커트라인에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2천만 원을 까딱까딱 하는 경우 자칫 금융소득만 조금 조정하면 2천만 원 이하로 전체 소득이 잡히면서 피부양자 조건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2부에서는 건강보험 안내는 금융재택 그 6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국민연금만 받아도 월세만 받아도 건강보험료를 매달 20만원 30만원 낸다는 소문 구체적으로는 내년 2022년 7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에서 적용되어서 8월 달부터 바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온다. 이 이야기의 일부를 함께 공부해 보았고요 저는 다음 2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